있다. <웃음> 오! <웃음> 아, 와! <우와>! 이거 못해, 이거 <웃음> 못해. <웃음>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랑 지수라 하면 공범하고 얘기하고 땡! 하고 지수, 땡! 아, 오케이. 이거 먼저 해볼 사람? 내가 해볼게. 네. 오케이. 필승. 찬양이다, 어, 필승. 아, 어, 좀 둔한, 둔난 멤버. <웃음> 치면 안 좋아요. <웃음> <웃음> 자, 해보겠습니다. <웃음> 이거 발을 직접 문질러주시는 거야? 아니 형이 아, 아, 만져야 돼 그렇게까지는 안해주시고그죠그죠 아. 아. 아, 아. 아. 물감 어옵니다 오케이, 발 댄세요 아. 아. 아. 아. 왜? 왜? 아.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너, 발, 뭐야? 봐, 발 뻗어봐 아. 발 뻗어, 발 뻗어 야, 이거! <웃음> 나 이거 좋아해. 대박인데? 어 정답. 천 정답. 액체 슬라임. 정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바래 안 닿은 거 가지고 놀고 있을게요. 아, 아니, 아, 나, 아, 근데 나 처음에 낙진 줄 알았어. 장경호. <웃음> <웃음> 오케이 두 번째. 아! 하나요? 아! <웃음> <알아요>? 대박이다. <웃음> 야 뭐한테 뭐 정답 어떻게 이거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정답 멸이 안마기 정답 어. <웃음> 야 이거 이건... <웃음> 어. 저는 3초 안에 맞추겠습니다 수기장 자 우와, 우와. 어? 잠시만 천천히요 갈게요 빨면 준비 시작 어머 움직여 어머 움직여 봐 움직여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보이는구나 네 아, 머리를 아, 그렇게 하뜨게 아, <웃음> 안댔겠줄 알았어. 그거 내 아무것도 안만져지는거만이거내 발이야. 그러니까 발밖에 없는데? 뭔가 지점포. 정답! 와, 와 아니, 나는 발로 느껴보지도 못했어. <웃음> 내 발을 내 발을. 나는 아, 다본 적도 <웃음> 없는데. 사실 이게 그냥 스피드 싸움인 것 같아. 이거 <웃음> 스피드 싸움이네. 사포. 아! 정답. 그래. 이번엔 <웃음> 진짜 스피드 싸움이다. 하나, 둘, <웃음> 셋, 조심해, 조심해. 피수, 파일리플 이렇게 되면 재유가 꼴찌긴 하네? <웃음> 괜찮아 재유야 근데 애매하게 중간일 바이는 꼴찌가 낫긴 해 <웃음> 그렇다 오제할수다 오이? 와. 와. 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세명이세 3문제 명이 다 맞춰서 <웃음> 세개 맛.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적절할게요. 이번 판에서. 네. 적절할게요. 가화하세요물 ASMR인데 무슨 물인지도 맞잖아요 아, 맞춰야 AB양일 수도 있어. 물 소리가 들리는데 물 소리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수박 빵째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웅기! 요리하는 아, 소리. 아, 이쪽 아, 애만 아. 더 들어보는 거 어때? 어, 아, 그럴까? 민수, 이욕제 물에 푸 소리 경호 전. 경호부터 해 어... 이걸. 계란 삶는 소리? 경호 경호 먼저 스테인리스 팬에 <웃음> 돈까스 튀기는 제유제유제유그 약간 젤리 같은 거 입에 먹다 기현 들어보자, 들어보자. 어. 어, 네? 경호 아. 삼각대 위에. 너의 떨어지는 소리. 근데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찬. 소변 보는 소리. 그러니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들어봐 비슷해. 아, 근데 너무 쫄쫄쫄인데. 힘이야. <웃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안 들리잖아. <웃음> 아니. 지수. 와 진짜 름돋같다 그거잖아. 비대 소리. 그러면 성능이 안 좋은 거지. 비대가 <웃음> 안안 이렇게 나와야지. <웃음> 그러네. 인수. 커피 내리는 소리. 정답!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커피 내리는... <웃음> 내가 물 떨어지는 소리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먹네! 지수! 이거야말로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 은기 제가 이 ASMR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애완 거북이가 밥 먹는 소리. <웃음> 맞죠? <웃음> 아, 근데 그거 재밌어. 왜 아, 놀라시는 아. 거예요? 왜 리액션 해주신 거예요? 인사. 사 어? 오케이. 사람이 밥 먹는 소리. <웃음> 아니구나. <웃음> 제이 강아지 게사료 잘라서 먹. 강아지가 아닌 거같고 <웃음> 사람이 게사료를 먹는 거 고양이. 볼까요 네. <웃음> 뭐 먹냐? 코코 사람이 먹는 소리는 아야 쿠키 밥 먹는 소리 이이나왔었습 어, 근데 네? 치지 않고 얘기를 했었어 나다! 나온 거 아니야? 제이유 네. 고양이 츄르 아 제이유! 고양이가 밥 <웃음> 먹는 소리 와는 <웃음> <웃음> 밥에 는 <있는> 간식이잖아 <웃음> 아니, 고양이? 사람이 사료를 <웃음> 먹는 거야? 고양이! 어까 이거? 맞죠? 와 제가 혼자 말로 얘가 강아지 안 강아지 다 틀려가지고 고양인가? 고양이 이랬는데 와.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오. 오 재밌다 이거. 지수 은기 아 동건 고기 굽는 음, 소리. 은기 음, 은 세탁기 소리. 세탁기 려리 <웃음> <웃음> 그날 노고를 씻는 가장의 샤워기 틀. 동건 동건 지수 이게 샤워하는 동관. 소리가 손빨래 하는 손빨래 하다가 지쳐서 피를해서 제윤 <웃음> 이게 머리를 감는 소리 아니야? 제윤 정답 와아 너희가 했데 샤워를 하면은 샤워기를 내려놓치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머리를 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소리 나고 내려놓고 오. 오. 다음 yeah. 주공격 yeah. 네. 바로? 뚜둘 헉! <웃음> 아니 이거 그거네 그거 종이 붙어있는 거 선풍기 몇번 돌아가는지 기는군 아, 아니야 <웃음> <웃음> 도로 아니, 도로만 근데 선풍기가 돌아온 척대가 있어서 내 고기도 어. 거기 돌리고 있으면 사실상 멈춰있는 거잖아 종이. 맞아 너, 너 고기도 그게 해야 돼 그래 고개를 돌릴 필요 없고 그날만 돌리면 되지 오, 경호 <웃음> 어, 빨라 경호 빨라 진짜 이거야, 동물적 감각이 아닐까내 본전에 보여줄게 오케이, 동물쉬 렛츠고 t s go. 어? 자, 첫 번째 문제. 들을게요.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동건형 동건형 경호 경호 격투기 반대쪽이네 이번엔 정답 오, 와 뭐야 와속이 어떻게 보여? 보여 이게 보인다고? 약간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를 잘 맞는 것 같아. 시윤형 야수라는 단어에 되게 뭔가 핏하고 종이 격투기했었고. 그래. 어 뭐야 뭐야 좀아 저... 경호 오렌지. 이윤 얼그레이. 윤 얼기기기. 정답 알고 알고리즘. 정답 알고리즘. 정답 알고리즘. 예, 정답 알고리즘. 알고리즘. 정답, 정답 정답 알고리즘. 정답 알고 정답 알고리즘. 정답 고리 알고리즘. 정답 알고리즘. 정이 알고리즘. 예! 지훈이 치에서 갑자기 뭐야? 재유? 급부상 아 진짜 게임이기 힘네 예, 예, 예, 예 아, 오감! 아, 아. 벌써 다섯 개다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죠? 지훈 지수, 지수. 민수 재유 은기 이렇게 와. 입니다 은기는, 아, 은기는 네. 음기 뭐죠? 은기는 그냥 은기요 웅기는... 웅기가 네. 꼴등 있네. 웅기는 <웃음> 귀여우니까 넣어주자. 어, 어쨌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른 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게임을 해보러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팀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팀사람만 보였네? 와... <웃음> 응. 까불지 마. 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아 너는 약간 어, 예능으로 하는 거구나. 불량 줘아 불량 많이 뽑았어. 아니야 불량 아, 뽑아야 돼. 너, 너 예능이야 생각하지